우리 여기 전화하요 여기 청 우리 같이 앉아 있어요. 여기 앉아 있어. 아, 이오랜만이 아. 어. 어. 네. 아, 네. 응. 많이 봐 누나보다. 어디, 어디? 쟤네들 꽉꽉 따라다녀. 이쪽, 이쪽. 이쪽. 이쪽. 이이 이쪽. 이쪽. 이쪽. 이쪽. 이쪽. 이쪽. 이 뒷팔내려 뒷발 뒷팔내려 헤드폰 내려, 내려. 뭐, 더, 더. 헤드폰 내려 헤드폰 내려 안 보여, 헤드폰 내려, 안 보여. 아유, 헤드폰. <목소리> 머리카락밖에 안 보여 아니 뭐 무대를 무대를 하나 세워주든지 아니, 뭐 의자를 좀 갖다주지 차에 올라가서 쓰지 미치겠다 일찍 나올걸 거. 올려주지 뒤에서 이쪽으로 온다. 이쪽으로 온다. 온다 다